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승입니다 아, 조금 오랜만에 동영상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아, 제가 요즘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을 좀 하게 돼서, 아, 시간 내기가 여의치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세미나를 조금 자주 했어요.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에 두번더 하고, 한번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 요번 주에도, 어, 내일 모레네요, 그죠? 아, 수요일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뭐, 좀 중요한 얘기도 좀한 가지, 에, 설명도 한번 들려봐야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동영상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상세하게 들어주시고, 신중하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 모든 것들은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2차 자각 증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너가야 될 어떤 명현현상 이지만 뭐또 이걸 피해 간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건 아니에요 그죠 아, 조심스럽게 넘기고, 넘기고 넘겨야 기고넘 되는 부분들이 지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후퇴브 뭐 후퇴도 때를 따라 일부 후퇴는 하지만은 그걸 무서워서 회피를 해버리면 어 치료 방향과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편한 게 좋다, 몸이 편한 게 좋다 이쪽으로는 아직 그쪽 방향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치료 방향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음그 나중에 한번 이부분은 공감하시는 분들 도 계시고 아직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이렇게 반응을 보시는 분들 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하여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죠? 어, 세미나는 이번 주수요일날또진행해도 다음 세미나는 아 제가 좀그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가 어려워요. 어, 내일 모레 수요일날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 세미나는 아 그 차후에 또 올려,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어, 몇몇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우리 임광욱, 임광욱님 광욱 어, 후원금 1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100개에 해당된 10만원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미나님 또, 어, 또 10만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뭐 인광욱님 김민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인광욱님은 후원금 보내주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뭐 매달 10만원 또 보내주시고 5만원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기나마 전합니다 김민나님 제가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은꼭 싫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선희 님이 또 10만원, 아, 10만원, 12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선희 님은, 음, 뭐라 니까 좀, <웃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어, 매달 2만원씩, 네, 정기 후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합니다. 아꼭 그걸 지켜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저도 왜 사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달은 1 0만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뭐세 차례에 걸쳐서 10만원을 보내고 또 매달 2만원씩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지난주에 10만원 한번 2만원 한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최선을 다 해보는 것 뿐이죠 그죠 어.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실은 좀부담스러웠어요 후원금을 받는다는게 라 마음이 그렇게 좀 마음이 빛이 빛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책임감도 자꾸 느껴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을 느껴지만은 그렇지 그 않으면 이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라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한테 후원금을 또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벌수 있는 그 여러분을 도우면서 제가 벌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더라는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올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네. 세미나도 자주 하고 그죠 세미나를 아, 여러분 동생 못 올리는 동안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4번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했는데 꼭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시 오신... 좋아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대화도 진정하게 나눠보실 수 있고, 해결책도 같이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서로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신뢰감 또 올라가요. 그죠? 어, 다른 분들하고 또 만나서, 어떤 분은 좋아지셔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어, 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만나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튼 어.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죄송하지만 은뭐 계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만 제가 세미나도 계속, 세미나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어, 세미나 더자주 하고 싶고 동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싶고. 여러분, 나 2차 자각증상, 여러분 모르는 2차 자각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막, 하여튼, 온몸에 막, 종아리가 아프다. 막, 골반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견갑골이 아프다. 막, 2차 자각증상들이, 여러분들,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혈, 이게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혈류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혈관으로 변했다가, 혈액 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바로 잡아주니까 바로 잡혀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좁아진 혈관에 피가 이렇게 막 들어다 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충격들이 아주 뭐 소소한 충격도 있지만 가볍게 넘어가는 충격들도 있지만 감당치 못할 그런 충격들도 부지불식간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세미나도 활용하시고, 동영상도 자꾸 들어주세요. 여러분 동영상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빨리, 빨리 아, 그 내용 저기, 아, 어디에 있었지? 이러면서 찾아가서 빨리 보고 빨리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될 때는 후퇴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제 뭐 전화상담이나 세미나나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이상하게 맞아 설명당이 좀 어려워요 어떤 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고 이건 <웃음> 뭐 무슨 뜻인가?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신기하고 신기하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끝까지 어, 그냥 중요한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알면서도 잘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금 <웃음> 일단 찍어봐야 돼요 <웃음>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서 있는 자세나 걸어 다닐 때 자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누워 있을 때 자세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작정,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들을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보고 오시면서 2차 자각증상에 대한 각각 위험도를 또 인지하고 계신 분들, 또 대처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시라. 테스트 삼아, 테스트 삼아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거고, 물론 변수들도 많아요. 막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하고 있는지, 모래주머니 착용 안 하고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수도 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좋아지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질을.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이를 착용하지 않고 이런 동작을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래주머이 그죠? 혹시 모래주머이를 착용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얼굴의 좌우 비대칭,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폐의 좌우 비대칭, 좌우 비대칭 부분을 반드시 찾으셔서 또모래주머이 착용법도 제가 올려놨죠, 그죠? 그리고 또, 이부자리조정법, 이란 제목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자리, 그거는 뭐,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뭐, 거기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이부자리조정법, 이렇게 찾아보면 또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안 하고, 치료를 도모하기는, 제가 보기엔 진짜 어려워요. 물론,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뭐 팔만 움직여도 이렇게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야요 모래주머니 착용해야 러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도 그. 또 지난 세미나와 이번세미나요 앞전 세미나 오신 분 가운데 그 여성분들이 모랬지만 이런 거 착용하기가 힘드시니까 외관상 막 그분 이제 동대문에 가서 악세사리 정말 막 둘러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 찾아서 팔찌, 무거운 팔찌를 찾아서 착용하고 계신 것도 봤고 어떤 건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거고. 그래, 하여튼,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셔야지, 그죠?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 일단은 뭐,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앉아있을 때 자세에 대해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그,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랬더니, 할 수만 있다면 등받이 있는 의자는 버려라. 버려라. 이런 얘기 인데 그렇다고 뭐버리기나아다막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등받이 있는 의자예요 사실 어지간하면 등받이 있는 의자 제가 안 왔는데 또 오늘 이런 모양이 필요해서 이 의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넓은 이렇게 엉덩이에 앉는 이런 넓은 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 넓은 면이 있는데 <목소리> 여러분 들이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는 항상 이 끝부분에 안아야 돼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동상을 통해서 처음 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나, 어, 치료에 도움을 드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분명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게, 그, 정이된 부분이에요. 그니까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부분에 안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으셔야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그러니까 가슴을 살짝 내미는 자세. 그리고 다리를, 뭐 오른 다리는 접고 왼 다리는 살짝 뻗치는 자세.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이 의자도, 사실은 뭐 등받이가 있더라도 평평한 의자가 좋은 거예요, 평평한 의자 이제 뒤쪽이, 예를 들어 뒤쪽이 앞쪽보다 낮은 의자는, 예를 들어서 이 뒤쪽에 이렇게 앉아버리면 자꾸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평평한 의자에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이렇게 해도 자세가 좀 유지가 되는데 뒤쪽이 낮으면 힘이 자꾸 뒤쪽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앉는, 낮은 의자라고 할지라도 끝자락에 이렇게 앉으면 훨씬 더 자세 잡기가 좋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 자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본 자세는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고, 가슴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설명, 그, 이제 지난 세미나에 보신 어떤, 여성분이 설명하기를 아 그럼 C 자가 거꾸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등이 이렇게 굽, 굽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C 자가 거꾸로 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기라고 저는 번개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하지만 가슴을 내밀고 고개도 이렇게 살짝 젖히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어깨선 뒤쪽에 위치하는 게 다른 자세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귀가 어깨선 뒤쪽에 최소한 뭐 어깨선을 넘어오게 되면 요렇게 돼버리면 가스가 안올라와요 가스가 안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전화기를 본다 그다가 세미나에서 설명드렸던 전화기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던가 한 번씩 오른손, 왼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물론 전화기 볼 때도 한 번씩 머리를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팔도 이렇게 슬슬 흔들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전화기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보이지. 한쪽으로 계속 잡고 있어 버리면 결국은 어, 혈류의 이동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오른쪽 오른쪽 패가 커져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더 오래 잡고 있어야 되고 왼쪽 폐가더 커져 있다고 판단 되시는 분들은 왼쪽 손에 전화기를 조금 더긴 시간을 잡고 있는 게더 좋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죠 어, 기본 자세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취해야 될 바른 자세예요.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고, 가슴을 앞쪽, 가슴은 앞쪽으로 살짝 내밀고, 고에는 살짝 뒤쪽으로. 아래 턱이 이렇게 들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아래 턱이. 아래 턱이 살짝 들린다. 그 상태에서 이빨을 딱딱 때린다. 목에 힘을 준다. 머리를 흔들어준다. 자, 머리 흔들어 준다. 여러분들 머리 흔들어 주는 것도 제가 앞뒤로도 이렇게 흔들어 주까 앞뒤로 흔들어 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 이 앞에서 자꾸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 흔들어 주면 결국은 뒷목이 당기는 현상이 보여요. 이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와요, 안목적으로. 그 결국은 자꾸 뒷골이 당기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데. 그이 앞, 안면 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가면서 눈이 자꾸 침침해져 버린다거나 어지러움적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 이런 사례들, 보고가 자주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뭐 세상 모든 일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기가 그러니까 그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어줄 때도 약간 머리를 세워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자꾸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거는 결국 뒷목 쪽으로만 피가 막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뒤통수가 자꾸 아프다 뒷목이 결린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거예요 그죠 에, 그러지 마시고 자 뒤통수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 대처법은 아시죠 그죠 어, 어, 목에 힘을 준다 기본적으로 뒤통수가 아플 때는 기본적으로 고개를 저쳐야 돼요 목에도 힘주고 이마 누르는거 하시고 도저히 안되면 책상에다가 머리 기대갖고 꾹 누르고 한 10초 정도 있어보시고 혹은 누워서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서 이제 앞쪽 목에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시고 이마를 마사지 해주시고 이빨을 딱딱 그려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뒷목이 슬슬 서 풀려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나타나는 어떤 2차 자각증상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때로는 전화 상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그러는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쓰면 차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 자세,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잡았다고 봅시다. 그죠? 네. 자, 이 자세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왼쪽 엉덩이에 힘을 좀더 줘야 된다고 해죠 그렇죠? 그죠? 네? 한 6대4 정도나, 도저히 그게 감이 안 오면, 또 과도하게 왼쪽으로 힘을 주세요. 왼쪽으로. 그, 여태 보면, 허리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힘을 주다 보면. 그죠? 어. 왼쪽으로 힘을 주다 보면 허리도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옆으로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왼쪽 대각선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유를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자, 일직선상에서, 오른쪽. 그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자, 이쪽이 오른쪽인데 오른쪽 다리는 안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살짝 이렇게 너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 한 10cm 정도 뒤로 이렇게 살짝 끌어당기면 네, 오른쪽 다리에 있던 피가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앉아 있을 때는 오른쪽 다리는 살짝 끌어당긴 자세. 그리고 왼쪽 엉덩이에다가 힘을 준 자세. 그리고 왼쪽 다리는 자 똑바른 자세에서 한 10cm 정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왼쪽 다리고요. 이게 왼쪽 다리예요. 직각에, 이게 직각의 자세에서 한요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살짝.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살짝 뻗는 거예요. 뻗는 자세에서 허리를 살짝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이 다리 자세는 폐의 좌우 비대칭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혹 가다가 왼쪽이 너무 커져 있는 분들, 왼쪽이 너무 커져 있으면서 폐의 문제만으로 가스가 안 올라오는 분들도 혹 가다가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100%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경험해 본 바에 한 90% 이상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만 여러분들이 깨서 이동을 시키고 여러분이 정상을 치료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아주 과도하게 왼쪽 다리가 커져있다 왼쪽이 무겁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왼쪽이 너무 무거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모래주머니와 자바라 운동을 통해서 폐를 자꾸 끌어올리는 끌어올려서 가스가 왼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좌우 비대칭을 명확히 찾아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느 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오른쪽 다리는 살짝 안, 살짝 뒤로, 한 5, 뭐 10cm 정도 뒤로 하고, 왼쪽 다리는 살짝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허리를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짝 구부려서, 발바닥을, 자, 왼쪽 엉덩이로 안고 발바닥을 살짝 누른다라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돼요. 발바닥을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세게 누른 상태에서 한 30분 지나면 이 왼쪽 다리 전체가 무거워져요. 묵직해지면서 다리가 아파요. 또 가스도 왼쪽에 너무 많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살짝 누른다라는 느낌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누른다라는 게, 살짝 누르기 위해서는 똑바로 서서 살짝 누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일부러 체중을,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인 거예요. 왼쪽 대각선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 자, 이 자세가 뭔가 하면, 결국은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엉덩이를 기준을 해서 오른쪽 다리는 접어서 피가 잘 통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올수 있도록 왼쪽 다리 쪽으로 힘을 가해주는 자세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힘을 이렇게 가하다 보면 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점점 왼쪽으로 슬슬 이렇게 이동을 렇게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가스가 머물러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불량이다 체하는 증상이다 가스 방기증상이다 설사 증상이다 라는 것은 이 왼쪽 부분에 있어야 될 가스가 자꾸만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유성 식도에는 또 마찬가지고, 기침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염 현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스가 항상 왼쪽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가스가 다리,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제가 봤는데, 그러면, 다리, 다리 동작만 해주면, 몸이 회복되는, 어, 치료가 되는가. 자꾸, 이런 생각 하신는 다리 동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다리 동작은,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동작, 자세의 방법이에요. 다리 동작을 한다고 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다리 동작은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왼쪽에 가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방법이란 거예요. 결국은 왼쪽에 있는 가스를 위장과 식도를 통해서 이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은 결국은 팔 동작과 모래주머니와 머리 흔들기를 통해서만 이게 빠져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 동작은 가스 이동을 시켜주는 동작이고 팔 동작과 머리 동작은 가스를, 왼쪽에 있던 가스를 위로 계속 올려주는 동작과 동시에 복부에 가득 차 있는 피를 자꾸 상체적으로 끌어올려주나 가스를 뽑아주기 위해서 가스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계속 피를 올려주는 작업에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간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니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잖습 그죠?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다리 동작은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가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작업이에요. 붙잡아 준다. 이런 개념 아시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리 동작을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다리 동작을 잘 못해서 이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원래 갖고 있던 모든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확 무너져 버리는 체버리고, 방귀가 불불나오고, 설사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대장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자세라고 볼게요 네. 자, 일단 의자 끝자락에 앉아서 그냥 왼쪽 엉덩이에 힘을 좀 주고 보세요. 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눌렀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과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다리 동작을 원래 제대로 실행하시려면 물론 정상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제가 오른 달에 한번왼달이두번들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해결이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동상을 보시면서 치료에 임하고 계신 분들은 정상이 가벼운 분들이 아니라고 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상이 굉장히 심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리 동작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발, 왼쪽 엉덩이를 안고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눌러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살짝 눌러 아주 살짝 눌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자꾸 오른쪽 엉덩이로 앉아버리는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변기 위에 앉아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때 하게 될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 여러분한테 하루 날 잡아서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다리 접고 왼쪽 다리 뻗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약간 왼쪽 대각선 쪽으로 약간 기울인 거예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5분에 한 번마다 여러분, 5분. 5분에 한 번마다 다리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스가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돼요. 5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이 자세, 이 자세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때는 5분마다 한 번씩 어떤 동작을 해주냐면, 자,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이렇게 두 번을 들었다 내리세요. 5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5분만 한 번씩. 자, 오른쪽 다리는 두 번을 이렇게 딱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번을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자, 왼쪽 다리는 어떻게 하나 면 5분만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체를 수그리면서 왼쪽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세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두 번을 해줬는데, 한번.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자 돌아오는 니다 이걸 5분에 한 번씩 아, 정상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만 가스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에 잡혀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 창자가 굉장히 커져있고 대장이 커져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도를 주고 가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스가 계속 왼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넘어가버려요. 대장 쪽으로 빠져 들어가버린다는 거야. 대장으로 넘어가버린 가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방구로 나와야 돼. 대장으로 넘어가버린 변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변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설사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넘어가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5분에,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뭐, 10분에 한 번씩 이걸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아, 나는 5분마다 한 번씩 해야만 유지가 되는구나. 혹은, 아, 나는 10분에 한 번씩 해도 되겠다. 이러면 10분에 한 번씩 하세요. 그죠?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신 분이 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리를 안 들어주면 오른쪽 다리를 안 들어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만큼 무게가 잡혀있기 때문에 또 가스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래요 오른쪽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자꾸 흔들어, 들었다 내렸다 해줘야 돼. 물론 왼쪽 다리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아, 참 힘들죠, 그죠? 저도 가르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 맞았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몇몇 분들 또 그걸 해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보다 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호흡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조작을 통해서든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해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하나 설명 드려요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폐의 폐 확장 좌우 비대칭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폐의 좌우 비대칭을 얼굴의 좌우 비대칭과 폐의 좌우 비대칭을 확실히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잘못 찾아서 잘못된 방법을 적용해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몸이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 하고 막좀 컨디션이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실험적인,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세로, 실험적인 자세로 이걸 꼭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당신 말대로 했는데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 말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빠졌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연구하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분에 한번씩 오른쪽 다리 두번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누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왼쪽에 가스가 잡피있다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까요? 여기 횡경막이 있어요. 횡경막. 자 횡경막이 폐를 받치고 있는 얇은 근육이에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폐를 받치고 있어요.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몸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젖혀보면 꺾이거든요. 그 노인분들 중에 이렇게 행경막이 꺾이면서 이렇게 되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고, 이횡경막이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분들 예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횡경막이 꺾입니다. 네. 이런 자세, 저는, 자 여러분, 저는 오른쪽 배가 많이 커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팔을 많이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분다고 했죠. 그죠? 왜? 오른쪽 폐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무게는 왼쪽에 더 50g 더 무겁게 하고 대신에 오른팔을 많이 흔들어준다. 그리고 뭐 이렇게 흔들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오른쪽 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나 하면 여러분,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똑바로 이있는데 머리를 왼쪽, 그러니까, 자, 머리를,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꺾었다가 돌아옵니다. 바람을 봅니다. 자, 다시. 바람을 봅니다. 발른 자세에서. 자 이렇게 해버리면 오른쪽 폐에도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피도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스도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스가 많이 나와요. 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근데 계속 왼쪽 대각선을 해버리면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러 그러니까 이걸 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도하게 왼쪽 대각선을 해버리면 이쪽이 목, 오른쪽이 묵직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목을 만져보세요. 이쪽 근육이 딱딱해져요. 왜? 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오른쪽 목이 딱딱해져요. 실험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머리를 왼쪽으로 해서 이러면 어, 오른쪽이 딱딱하고 대신 왼쪽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 근육이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목이 딱딱하다는 거는 이쪽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대각선을 이렇게 자꾸 젖혀버리면 결국은 이쪽으로 피가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폐도 들리는 현상이 벌어져요오른쪽이또 피가 올라오니까 오른쪽 머리로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또 왼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오른쪽 폐가 커져있다 왼쪽 폐가 커져있다 라는 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요런 것을 적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가스도 잘 올라오고 잘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계속 왼쪽으로만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오른쪽으로 조정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왼쪽으로 한세번 정도 왼쪽으로 한세번 머리를 졌을 때는 휙, 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천히 뒤로 갔다가 팔도 이런 자세 좋은 건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줘요. 아니면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또바로 뒤로 이렇게 해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피어링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고 가고 있다라면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면 조정이 돼요. 조정이. 여러분 우리 용어가 어르신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도 좀 제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세번 정도 했다면 라 오른쪽으로 한번 정도 한3대1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몸이 막 혈류가 갑자기 이상해져거나 갑자기 막 오른쪽이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현상이 안받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나도 나도 저저 저 사람 말대로 오른쪽 배가 커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막 해야지 효과 좋아. 효과 좋아. 이러다가 왼쪽으로 막 계속 했다가는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왼쪽은 가벼워지고 막 오른쪽이 막 죽여져 버려요. 피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막 두통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폐가 너무 찌그러져 갖고 또 가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팍 이래요. 그러니까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왼쪽 폐가 커져 있는 사람은 왼 오른쪽으로 오른쪽 대각선으로 어, 오른쪽 세은 왼쪽 한번 혹은 그것도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뒤로 이렇게 젖혔다가 바람을 꼭 불어주세요 에? 머리를 한번 갔다가 와서는 바람을 이렇게 한번씩 불어주세요 꼭 불어줘야 되고 조금 더 강력한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리 동작은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죠? 자, 저처럼 오른쪽 배가 커져 있는 분들은 오른쪽을 이렇게 젖혔다가 돌아오면서 더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이제 갑자기 컨디션이 막 나빠질 때 있어요. 아, 위장이 아프다. 가스가 안 나온다. 위장이 아프다. 위산이 올라온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럴 때는 빠르게 조작을 해줘야 될 거예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제일 강력한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자, 지금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막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를 계속 들이기 좀 힘들어요. 그죠? 아, 그래도 노력은 하세요. 노력은. 그러면서, 우 오른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이거뭐 제가 좀 빠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번씩 오른쪽 다리를 틀어주고 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그 가스가 결국은 오른쪽 아랫배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주면 오른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왼쪽 다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내려가요 그죠 한 번씩 덜어지면 왼쪽 다리뼈에 있던 가스가 또 올라와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제가 이동영상 올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긴거 아닌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신 분들 갑자기 컨디션이 확 나빠져 버리신 분들 도저히 이런 이런 걸할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죠? 눕는 거야 누워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왼쪽 다리를 슬슬 흔들어 주고 물병이 있다면 누워서 물병을 위로 들었다 내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 주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오른쪽 배가 커져 있는 분들은 오른쪽 머리를 한 번씩 눌러주고 왼쪽 폐가 커져있는 분들은 왼쪽 머리를 한 번씩 눌러주고 얼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고 눈이 침침해진다 눈이 깔깔거린다 하는 사람들은 이마를 앞쪽 이마를 눌러주고 머리도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아, 머리를 한번 눌러줘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아, 나는 지금 앉아서 좀, 이걸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아,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는 분들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모르는 분들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도저히 모르면 누우라는 거예요. 누워서 왼쪽 다리를 갔다, 갔다 움직이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풀려요. 머리도 도리도리 하고, 물병도 한 번씩 들었다 내리고, 또 계속 누워있지 말고, 한 번씩 일어나서 파워킹을 하고, 왼쪽 다리에 힘주면서, 그렇게 몸을 다시 살려, 리셋 한다고 해야 돼. 몸을 다시 정상화 시켜서,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요 그죠? 자, 이거는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자세입니다. 그죠? 컨디션 회복 방법이기도 하고,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방법이기다한거예요 걸어다닐 때는 서 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많이 준다고 했어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왼쪽 다리만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씩 이렇게 들어 줘야 되는 거야. 걸어다닐 때는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드는 그런 거리를 취해야 된다고 랬죠 그죠? 아, 물론 왼쪽 다리가 너무 커져 있는 분들은 지금 다리 동작에 집중하셔야 될게 아니고 폐를 어떻게 하면 수축을 시킬 것인가. 그 어느 쪽 폐가 커져 있는가를 찾아서 머리 주머니를 잘 적용을 하시고 머리 흔들면서 어느 쪽 팔을 더 많이 흔들면서 바람을 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서 다리 동작보다는 왼쪽이 너무 커져 있는 분들 있어요. 한가다가 저도 몇 분. 세 차례 정도 그런 분들. 예. 사례가 있다 보고도 받았고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긴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죠 어. 아, 여러분한테 세미나에 한 번씩 참석을 하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이라도 만나고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분명히 신뢰감이 생겨요 신뢰감이 생겨요 전화 상담은,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 가서 돈도 벌어야 되지, 세미나 해야 되지, 제가 또, 또 하고 있는 게 영어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지, 교회에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 하 그냥 내 입장만 설명하긴 말씀드린 거요 여러분들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후원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좀 해주시고 또 시간 내셔서 세미나에도 좀 와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명한 한 명이 살아났다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집쁨이 있어요. 기본. 그 세미나에 한 명만 와도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몇분 오세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오면 더 좋아요, 여러분. 왜 저하고 더 깊은 얘기를 더 많은 얘기를 할수있으니까 근데 혼자 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자주 안 하는 이유는 3명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져 버려요. 분주해져 버려요. 도,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못 드리게 돼. 그러니까 세미나도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그래도 오셔야 돼. 오시고, 동영상을 자꾸 보세요. 아는 게 힘이다, 그지 아는 게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이 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동영상 보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 왜 했던 말또 하냐, 했던 말또 하냐, 이러지 마세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여러분이 혹시나 놓친 분들을 위해서 자꾸 해드리는거그요 그렇죠?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응원해주실 분들도, 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땐실험 네? 네. 네, 삼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아 나한테 너무 큰 충격이 온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그런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폐의 좌우대칭만 바르게 판단하셨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